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죠. 네, 아, 그렇죠. 아, 저희 네. 나는 반딧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우리 팬들이 너무 수줍어요. 네. 네, 마음이 아, 난 얼굴 나오는 건좀 그래 이런 신분들도 있어서 네. 그냥 메일로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 얼굴을 굳이 안 찍으셔도. 네, 네, 네.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맞아. 안 돼요. 응.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그 노래방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아. 집에서 컴퓨터로 네. 유튜브에 그 태진 맞아요. 오피셜 계정에 올라와 있어요. 단주가 네. 네, 노래방 단주가 그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어쩌면 또 뭔가 퍼포먼스적인 아, 네. 거 노래 틀어놓고 춤춰도 되자 춤도 되고 네 춤도 이게 그렇죠.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고요. 이게 굳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컨텐츠 삼아서 본인이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그래서 저,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웃음>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한번 그거 보고 갈까요? <웃음> 너무 높아 중심이 너무 높아. a uh m -huh. 생각보다 미성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얼굴 빨개진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힘들어. 내보다 잘 부른다. 여기 <웃음> 바꾼 거야? 아니요 원키예요. 원키. 와. 와. <웃음> 왠지 뒤에 집 떠나와 불러야 될것같아아 <웃음> 열심히 네. 했네요 저도 했어요 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네. 헐 나반, 나는 반나 반디풀이 챌린지를 줄여서 나반첼 아. 하면 티셔츠 주는 건가요? 어 그럼 나도 받는 거나나 나 챌린지 했는데? 어 그, 그럼 나도 응. 봐도 좋겠네. 챌린지 티셔츠 디자인이 나왔어요 지금. <Sí> 네네. 네, 저, 저 제가 지금 시안을 봤는데, 저도 한번 갖고 싶어요. 아 어, 진짜 너무 이쁘더라. 이게 나왔어요. 네 <웃음> 어, 어, 어, 이거예요. 어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저... 근데이 티셔츠는 사실수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상 타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데 지금 도전하신 분이 상 리스트보다 적어요. 아 그럼 우리 좀안 되나? <웃음> 저는 이미 찍었습니다. 뭐멀티어요 반딧불 챌린지요. 아 네. 네. 많이 도전해 주세요. 많이 도전해야지. 음, 지금 두두분안하셨어요두 예. 두 분. 안 하셨어요, 두 분. 아, 아, 여긴 둘이 했어 지금. 아 그래 나 나도, 나도 했네. 아예 해봐 거든 네. 안 올라가. 네네. <웃음> <웃음> 네. 이래도. 이게, 네. 저저 네, 티셔츠를 가질 수 있는 분은 반딧불 챌린지에 참여를 하셔서 입상을 하신 분인데 정해놓은 상보다. 지금 참여자가 적으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만 하시면 이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